<웃음> <웃음> 내 진짜 목적을 알려줄게 제 타공인 구원자 네 손에 죽고 싶어 구원자라는 녀석이 속 편한 듯 멍청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 이 녀석을 처음 봤을 때 어째선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처음 보는 녀석에게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또 이유를 모르겠다 역시 멍청하군 영원히 산다는 건 선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야 선택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고 언젠가 숨막힐 만큼 모두 겪게 될 테니까 내 의사랑은 상관없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사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냥 살면 된다고. 그냥 닥쳐. 넌 인간이니까 내 마음 따윈 절대로 모를 거야. 인간은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끝이 오고 심지어 스스로의 끝을 선택할 수도 있지. 영원히 이곳을 떠돌아야 하는 정령의 삶을 넌 이해 못한다고 그래 정령은 간단히 죽을 수 없어 빌어먹을 영혼불멸의 영혼이니까 하지만 구원자라니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너라면 너를 통해서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, 그렇게 생각했지. 내 스스로 소매를 선택하고 싶어. 그래서 너를 이용했어. 기다려왔던 순간이야 고마워 네 덕분이야